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혜수 아들 성소수자로 스쿨생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국 김혜수의 현치라고 영리한 아들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tvn 토일 드라마 슈룹의 이야기다. 진중한 아들부터 사랑스러운 아들 비밀스러운 아들까지 시청자들의 취향을 다채롭게 충족시키는 이들이 드라마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슈룹은 자식들을 위해 기품 따윈 버리고 사고 뭉치 왕자들을 위해 치열한 왕실 교육 전쟁에 뛰어드는 중전 화령 김혜수 분의 파란만장 궁중 품투기를 그리는 작품 화령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다 첫째 왕세자 배인혁 군 부터 둘째 성남대군 문상민 군 무한대군 윤상현 군 개성대군 유선호 군일령대군박하준군이다 첫째인 세자는 제왕의 제목이라는데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번듯한 인물. 엄마 화령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려깊은 아들이기도 하다. 베인혁은 온화하고 차분한 어주로 차기의 제왕 세자다운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다. 의젓하고 능름해한 분위기와 헌칠한 외모는 왕세자 캐릭터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극중 병세가 심해져 세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은 충격을 안기며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했다. 둘째 성남대군은 건방지 애물단지로 불린다. 다른 대군들과 달리 어릴 적꽁운 박서촌에서 자라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건방지고 삐딱하게 굵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속 깊은 인물. 문상민은 적절함 완국 조절로 냉호을 넘나드는 캐릭터의 매력을 살려내고 있다. 대동선발시험에서 성남대군은 정답을 쓴 다른 왕자들과 달리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대책안을 제시했다. 문상민은 단호한 어주로 애민정신이 뛰어난 성남대군의 따뜻한 마음씨를 표현했다. 성남대군은 병에 걸린 형의 약을 구하기 위해 역병이 도는 마을에 들어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황과 외도 남다르다. 문상민은 카리스마로 긴장감을 선사하기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훈훈함을 안기기도 하며 성남대군의 면면을 폭넓게 그려냈다. 넷째, 개성대군은 꽃미남의 예술적 소양이 뛰어난 데다 말도 곡잘 듣는 아들이었지만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유산호는 평소 번듯하고 살갑지만 은밀히 행동하는 개성대군의 모습으로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개성대군의 비밀은 성소수자라는 것이었다. 유산호는 당황, 놀람 등 상황마다 달라지는 극적인 감정 변화를 설득력 있게 완성했다. 비밀이 밝혀진 뒤 김혜수와 유산호의 애틋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파동을 안겨줬다. 셋째 무한대군역의 윤상효은주로으로 데뷔한 신인, 막내 이령 대군역의 박하주는 2012년 데뷔해 밤을 걷는 선비, 달의 연인, 보보경신력 톱스타 유백이 등에서 아역으로 차근차근 연기 경력을 쌓아오고 있다. 두 사람 역시 수려한 외모와 회사한 미소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다소다들 가운데 지금까지 방송분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세자 역의 배인혁 성남대군역의 문상민, 개성대군역의 유선호의 출연작들을 살펴봤다. 왜오수재인가2022 쿠팡플레이 웨이블 배인혁출연작인왜오수재인가는 성공만을 줬다 속이 텅 비어버린 자가운 변호사 오수재설현진 분와 그런 그녀를 지키려는 로스쿨 학생 공찬 황인혁 분의 이야기를 그리는 미스터리 법정물 배인혁은 로스쿨 2학년이자 TK로 포함 최태국 회장 허준호 분의 둘째 아들 최윤상 역을 맡았다. 배인혁은 1회 방송부터 훈훈한 외모로 시청자들에게 헤드포남이라 불리며 관심을 일으켰다. 최윤상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 하지만 아버지 최태국에게는 다시 돕친 말을 쏟아내고 날선 태도를 취하며 주은 사연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과거 과외 선생님이었던 변호사오수세에게는 다정하고 애교스러운 연하남의 모습으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배인혁은 오수재와 최태국, 오수대가 센터장으로 있는 법률자무센터와 아버지 회사인 DK로 펌 사이에서 갈등하는 최윤상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마이네임 2021 넷플릭스 문상민 출연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네임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지우, 한소희입은 가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후 마주한 냉혹한 진실과 복수를 그린 작품. 문상민은 마이네임에서 마약수사대 막내 형사 구원평 역을 맡았다. 극중 마약수사대로 발령받아온 한소희를 챙기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열혈 형사의 모습으로 깨알 존재감을 드러냈다. 188cm의 큰 키와 현칠한 비주얼, 중저음 목소리는 시청자를 집중시키는 요소였다. 문상민은 마이네임을 통해 인연을 맞은 한소희를 비롯해 출연 배우들과 평소 돈독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희는 슈룩 본방샷 인증샷으로 문상민과 우정을 자랑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소희가 송강과 목격담으로 인해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문상민은 마이네임 모임이었다. 고 해명한 바 있다. 언더커버 2021 티빙 유선호 출연자 언더커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남자가 일련의 사건에 화이 말리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유선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한승구 역을 맡았다. 한승구는 상대방의 감정을 예리하게 파악해내는 인물, 아버지 한정규한 지진희분의 거짓말로 가족이 파국을 맞이한 상황 속 유산호는 상대의 속내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투명한 눈빛으로 드라마의 긴장감을 높였다. 또한 잡은 휘 감정선을 유지하다 감정을 폭발해야 할 시점에 분출해내며 불안함을 느끼는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